자 여러분 오늘은 저는, 저는 저 지금은 중국 우시에 있습니다 중국 우시? 오시? 네 우시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시는 처음이에요 저는 어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영상도 많고 포이션구전 나는 데 있는데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 보고 나서 포이션구전 예쁘다 그리고 재밌다 이거 생각하면 나중에 여행하러 오세요. 네, 저도 많이 모른대요. 며칠 동안 다시 호텔만 있고, 와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처음인가? 네, 기대만 해 되고, 과연 토이션 무에해서 풍경 어땠는지, 음식 어땠는지 한번 느껴볼게요. 상정차옥 <놀람> <놀람> 여기는 바로 포션 아까 얘기하는 포션 돌렸는데... 니 이거 어어 잠시만, 뭐...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어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이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장... 포 되게 맛있는 닭인데, 근데 옛날에 제가 베이징에서 연기 배을때 비슷한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좀옛날 추억이 생각났어요. 이게 흑탕, 흐탕. 흑탕랑 아 생강 만드는 차예요. 이그 황해 방장 차의 네, 차예요. 이제 그 흑탕랑 생강 같이 만드는 차예요. 제가 봤을 때 양이 많지 않아서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와. 우 맛이 되게 이제 옛날에 지, 할머니 집에서 이제 겨울에 이제 만약에 감기 아니면 추울 때 먹는 차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자주 만드는 건이예요감시 <웃음> 가짜 세일 같은 여자 있고 재밌는 물건 되게 많은데 메이트이빙 나는 음식인데 여기 전동 음식이라고 써있어요. 저도 처음이어서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랑 이거 메이트이빙 같이 먹어볼래요. 자, 빠방 이거 바로 또 소화입니다. 그리고. 메이빙 너무 맛있어 보인 것 같아 요이 위에 아마 새우 같은 거 조그만 새우 같은 거 있고 더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먹어볼게요 <목소리> 위에 약간 뭔지 모르지만 약간 김 같은 거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새우 조그만 새우랑 같이 먹습니다 맛이 되게 단순하고 깔끔해요 여러분 한번 먹어봐도 돼요 인사 먹고 두 분은 밥 먹는데 었 근데 굉장히 맛있는 아까 얘기하는 멸산지나는 과자 있는데 맞습니다 비조에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냄새도 굉장히 좋아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그왜냐면 이런 과장 자, 그러면 좀느끼 하고 는 거. 든요이도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있 자 아, 이제 어, 여기서 음, 그만 놀고 이제 다른데 갈 거예요 탈구라는 데 가려고 하는데 호수 가려고요 탈구라는 호수, 호수 있는데 되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교체수 교, 교체수 위에 되게 많이 나오는 호수 예요아 여기는 바로 호수입니다 보세요 호수 호수 호수 호수 지 네. 네 공항 같은데요 되게 아름답고 풍경도 좋고 냄새도 되게 좋아요 이제 개화 냄새도 되게 심한 아, 아, 인가 아, 되게 크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꽃화 대화 네, 맞는것 같아요 어,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여행여 여행하러 온기회 있으면 제 개인적인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되게 풍경 좋아하니다스테레스를 많이 볼수 있고 아까 다니는 회장 부분는좀 맛있는 음식도 되게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나서 이쪽 와서 상치하다가 이제 편하게 가서 호텔에서 쉬면 된것 같아요. 도라 도, 네, 안녕 하 세요？아, 안녕 하 세요. 네, 안녕하세요. 샘팀, DH입니다. 우 어, 저 얘기 아직 안 했는데요? <웃음> 잠깐만요. <좀. 웃음> 아, 저 사실 지금은 생방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멤버들, 이렇게,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 행복하네요 <웃음> 어, 아형 아, 아, 알겠어 알겠어 음. <웃음> 저는 이제 스케줄 종간다가 어, 인터넷 통해서 보는데 정말 이게 데뷔 7년 되지만 우리 멤버들도 나이 좀 들지만 근데 아직도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보기 좋다 예, 이번 활동도 건강 잘하고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종구에서 나도 홍보하고 있으니까 어 같이 화이팅! 네 사실 이번에 같이 활동 못하는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노래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이 함께 어, 녹음할 때나 연습할 때나 굉장히 즐겁게 해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일단 멤버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건강하게 활동을 마치고, 어, 그리고 즐겁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나도 종국에서 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도 잘 만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음, 그리고 우리 캐럿들도 이번 노래로서 좀 힘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븐틴! 에, 에, 화이팅! 너도!